어차피 벗고 시작하는 거 처음부터 안 입고 왔다 날씨가 생각보다 안 추워서 센척좀 했어 앞으로 영하 온도가 되면 저 얇은 도복으로 버텨내야 한다 극한의 그 혹한기 다이어터 이 녀석 엄청 영리하다 앉아 앉아 할수 있어?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모든 명령을 거부한다는 건 100% 이해한다는 거다 똑똑한 개 초고속 달리기 영상으로 보면 느려 보이지만 순간적으로 128번 왕복했다 내 속도를 카메라로 담을 수 없다 딱 봐도 몸이 빨라 보이잖아 응? 음. 달리기 하면서 회복한 턱걸이 근력 전부 사용한다 책바퀴 굴리기 침착해. 이런 돌발 상황은 항상 예상하고 있다 최첨단 잠금장치시설 온실체육관 사계절 날씨 상관없이 운동할 수 있다 배고프면 먹을 풀들도 많아 자전거 안 탄지 오래된 것 같다 그래서 살이 덜 빠지는 건가? 곧 먹을 수 있는 감 요즘은 집에서 운동해도 땀이 안 난다 따뜻하게 입고 운동 슈렉! 무릎도 따숩게 예열에 집중한다 부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부상 보고 싶은 개토끼 빈자리가 크구나 없으니까 개편하네 농담이야. 빨리 와. 세뱃돈을 위한 강력한 큰절 근력운동 슬프, 겨털 제모가 됐다. 요즘 연습중인 복근운동 17대1 복근운동 머리와 목을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자전거 타기로 마무리 복습, 머리와 목 보호 턱걸리는 정자세 6개부터 낮은 철봉을 찾아 머스럽을 연습할 거다 시골 동네에서 낮은 철봉을 찾기 힘들겠지만 없으면 만들지 뭐 0.086분 몸통 박치기 파괴력은 많이 줄었지만 산에서 만날 멧돼지를 대비해 필요한 기술이다 온몸에 지방을 풀어주는 백발탄 콤보 정말 효과 좋은 운동이다 저 떨리는 살을 보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진다 큰일이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70대 진입한다고 입 털어놨는데 이 속도로는 불가능하다 취두부는 진짜 못 먹을 것 같은데 남은 시간 정말 빡세게 간다 오늘부터 한 달간 식단 변경이다